안녕하세요 로이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즉 키리니를 위한 키토제닉 다이어트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배포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못 보신 분들은 이 영상을 살펴보시면 그 영상과 거기에 첨부된 가이드북 파일을 찾아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당시에 그 영상은 왜 만들었냐 많은 분들이 되게 많은 질문해 주시고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 분들께 좀 체계적이고 확실한 기준을 좀 잡아 드리고자 그 영상을 제작을 했었습니다 다행히 많은 분들이 그 키토제이 다이어트 가이드북을 다운받으신 다음에 막 가족이나 친구들이나 단톡방에 이렇게 공유해주시는 모습을 제가 실제로 볼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되게 보람찬 그런 프로젝트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번 영상은 그때 당시 키토제이 다이어트 가이드북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저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제작한 영상입니다. 그 약속이 뭐였냐? 키토제닉 다이어트 가이드북에 대한 상세한 설명 영상을 제가 만들어서 배포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쉽게도 지금까지 제가 그걸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막상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 이 설명이 단순히 한 영상으로 끝나기보다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시작하실 수 있는 코스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준비한 것은 키토제닉 다이어트 입문 코스 가장 쉬운 키토제닉 다이어트 코스입니다 사실 그전에 올려드린 그 가이드북만 봐도 이해하시기에는 크게 어렵지는 않으나 제 설명과 영상 자료를 바탕으로 보다 체계적으로 학습하실 수 있도록 코스를 조성해 봤어요 그래서 이 코스를 누가 드리면 좋을까요? 먼저 키토제닉 다이어트가 너무 좋다는 건 스스로 정말 잘 알고 있는데 가족이나 친구분들한테 설명을 해주자니 이게 너무 복잡하고 힘들었죠? 게다가 아나 지금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진짜 버터랑 삼겹살만 꼭 먹어야 되는 거야? 아니면은 단순히 운동하고 칼로리 줄이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사람들에 대한 오해도 풀어줄 겸 조금 더 상세하고 단계별로 학습하실 수 있게 구성을 하였습니다 이 가장 쉬운 키토제닉 다이어트 코스는 총 4가지 모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모듈은 바로 알아보기 인데요 키토제닉 다이어트가 무엇이고 왜 지금 현재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지 기본적인 대원칙과 개념들은 어떻게 되는지 아주 기초적으로 알아보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듈은 준비하기 인데요 수준의 다이어트에서 나오는 기본 개념들을 조금 더 상세하게 알아보고 수준의 다이어트를 하면서 맞닥뜨릴 수 있는 내 몸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변화들이나 상황들 이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은지 이러한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모듈인 실천하기에서는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식품들을 먹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같이 장을 본다든지 식사 패턴 추천 그리고 외식을 자주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위한 외식하는 꿀팁 이런 것들을 함께 다룰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모듈 강화하기에서는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넘어서 개인화된 키토제닉 다이어트가 무엇인지 여러 가지 주제별로 수면, 운동, 명상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들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이 가장 쉬운 키토제닉 다이어트 코스의 목적은 결국 누구든 이 영상만 보면 정말 간단하고 쉽게 시작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본격적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